의왕시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의왕역 앞 광장에서 부곡동 실버음악회를 열었습니다. 도깨비 상인회 후원으로 올해 두 번째 개최된 부곡동 실버음악회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삶의 시간을 제공하고 부곡동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서계원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